예레미야 1장 어, 예레미야 1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본 환상을 음, 시작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첫째 본 환상이 살고 나무 가지를 보고 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음, 본 것을 말을 합니다. 내가 세고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함입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또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로전나이다 지양이 북방에서 일어나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서 부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 그 다음에 13절, 13절 말씀에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쭉 일어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숨기는 마음을 버렸고 사신로성을 숨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고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 그들이 행한 그 행위로 인해서 예리미야가 본두 번째 환상 그러니까 끓론 가마가 기울여져 있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여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앙이 북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지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전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것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지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장을쭉 가서 이제 넘어가서 읽어보면 이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장 19절에 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의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아주 성실하게 제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근본된, 근본 하나님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어, 삶을 살지 않냐고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스스로 웅동이를 판 것과 그 웅동이는 스스로 가지 못할 가두지 못할 트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소에 근원되는 예수님, 하나님, 그것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그 웅덩이는 스스로 가두지 못할 트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 된다.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라고 전에 어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내 마음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림의 투표로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영상에서 그림의 투표로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은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그렇게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에는 내 마음보좌에 내 마음보좌로 가면 모든 일을 행하고 결정하는 결정권자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의 가라는 곳에 가는 그런 모든 결정권자가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자의 삶은 아주 평안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활에 불규칙하지도 않고 무질서하지도 않고 일정하게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행하시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청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저는 오늘을 읽은 말씀이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 출장을 왔는데 그 출장지에서 오늘 눈이 온다고 예보를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온다고 했는데 눈 대신에 아, 비 대신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저는 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때 참 감사하게도 이 지역은 눈이 잘안 내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려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인데 잠깐 나가서 제가 그 눈을 보니까 그 눈이 꼭 뜻가루 같아요. 작은 알갱이처럼, 무슨 우박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만 알갱이들이 가루처럼, 쌀가루를 빠 놓은 듯한 그런 가루처럼 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전선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그 전선줄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가 한앗소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10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치하시는데 그 소리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까지 운행하는 태양이고요. 있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징조나 뭐 그런 게 이사가 기적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묵묵히 꾸준하게 아침과 저녁을 행하시고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10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우리가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주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창문을 열어서 눈이 온 것을 봤는데 제가 어꼭 하고자 하는 말씀에서 핀트가 건났는데 제가 창문을 열었는데 제가 본 성경을 펼쳐놨는데 그 성경이 바람이 훅 불어서 예리미아서를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읽었는데 오늘 의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루, 예레미야 예레미야 하면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기도의 선지자입니다그 백성들을 놓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울었던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울었던지 그 눈이 다 짓물렀다고 말할 정도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그 별명입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순지자입니다. 그선지자에게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살고나무 가지를 보는 것과 또 하나는 끓는 가마를 보는 것 끓는 가마가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비루어졌다는 것그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설명하셨는데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 1장 16절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 가나 땅, 들어가고 직접, 그러니까 어, 예루살렘 메트로그, 그 백성들이 어, 400년 동안 종사이를 했습니다. 애국당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동안에 어, 하나님께서 그들 그 애국단에 들어가서 한 환경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그들이 마, 늘 자고 되고 일어나면 할수 있는 일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외에는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노출하기를 주셨고 먹었고써 주셨습니다. 그때는 철두철매하게 하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상이 어떻게 표현해 나왔냐면요. 이상에서 청년이 실수가 많은 때잖아요, 청년때는. 그때 그 실수가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이내의 법을 내가 내게 알게 했다. 그리고 그 청년때에 신랑이 어, 신부를 맞이한 거지. 너희가 나를 숨기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정도로 너희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았는데 너희가 그 고난의 땅을 지나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였더니 너희가 그,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너희들이 행 무엇이냐 1장1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그는 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또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또 사신 우상을 삼겼고 그들이 사신 우상을 삼기는데 어떻게 삼기느냐고 말씀하신다면요 그 표현이 참 저질수, 저질스럽습니다. 인간이 그 암나기와 그 뭐라 그럴까요 소가 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짐승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발정 시기에? 그 발정 시기에, 어, 암소를 잡고, 암양을 잡는 것 같이 발정난 것처럼 그들이 사신 우상을 숨기기를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참고, 오랫동안 인내하셨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날마다 그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에레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수의 거는 나를 버린 것은 내 대하여 너에게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게 하리라. 스스로 판 운동이 되었는데 그것은 물을 받지 못한 트진 운동이 될 것이고 생수의 거는 되는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그 고통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은 거기까지 읽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아침에 또다시 해결 작업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뭐 숨기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곳곳에 도처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둡니다 어, 유혹이라고 하면 여자가 남자를 후리는 것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기회해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어, 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 다른, 어, 사람을 보는 것도 죄이고, 또,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한 가정은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뜻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가 어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실호성을 숨긴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바람피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노여워하십니다 남편이 부인이 바람이 났으면 남편이 그만큼 노여워할 것이고 또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부인이 역시 그만큼 노여워할 것인데 하나님 역시도 그러하다는 것을 표현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1.2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연속해서 연결되어 나옵니다. 사신호상은 생기기를 그와 같이 하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메스미디어에 메시, 노출되있고 컴퓨터에 노출되있고 TV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하나님을 범죄하고 배교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열어본 자신이 한번 TV를 끊고 그리고 매스 미디어를 끊고 컴퓨터를 끊고